네 안녕하세요 예, 독보적인 디테일링 세차 유튜버 엑시멀 인사드리겠습니다 입문자 세트가 새로 나왔죠 엑시멀 크루 에디션인데 이 세트를 가지고 세차가 가능한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토시에서 요정이 되고 싶었지만 네, 계속 하세요 저는 오토시에서 요정이 되고 싶었지만 노예가 된 도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내부터 외부 세정, 그 다음에 광내는 것까지 제가 차근차근 가이드를 해드릴 건데 어, 여기 계시는 이분은 세차를 단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이에요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파이팅파이팅 네. <웃음> 이제 실내부터 세정을 할텐데 니트릴 장갑을 껴 보겠습니다 니트릴 장갑을 왜 끼냐면 세정제류나 코팅제류는 싹다 화학물질이에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차에 안전하지 사람한테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여기 루미너스 블랑이죠 자 포장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분사모양이 있죠 맞춰주시고 바로 뿌리게 되면 버튼유나 이런 사이사이로 이 세정제가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버튼유가 닫혀요. 예, 네, 차가 닫힙니다. 루미너스 브러쉬를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작은 걸쓸 거예요. 엄청 부드럽죠? 그런 다음에 여기 동봉된 스피드 폴리시 처음에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거품식으로 나오죠? 요거를 바로 이렇게 묻혀서 닦아주셔도 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핸들이니까 당연히 안쪽에 그 손에서 나오는 유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핸들이 이제 고착이 돼서 묻겠죠 그러면 핸들이 번들번들 거려요 <웃음> 그래서 이 세정제를 통해서 닦아주는 건데 자령 때문에 제가 지금 방진 마스크를 벗었는데 원래는 마스크까지 끼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히는 겁니다 묻혀서 브러쉬를 막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 게 아니라 가죽 부위 정도만 이렇게 이음새 부분 타월이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때가 벗겨지지 않겠죠 털 끝을 이용해서 세정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향 엄청 좋네 이거 이렇게 해서 닦아 냅니다 근데 실내는 브러쉬가 없어도 충분히 타월만으로도 세정이 가능하다는 거 요런 광나는부분을 닦을 때 세정제가 안 묻은 부분으로 마무리 닦음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깨끗하게 잔사 없이 끝 네, 핸들로 끝났습니다 계속 한 부분 한 부분 캐스트 하듯이 다음 다음 다음 이렇게 넘어가시면 실내안은 정복될겁니다 가죽시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뿌려도 되는데 타공이 되어있고 통풍시트라든지 기능이 있다 하면은 직접 뿌리시면 안되고 타월에 뿌려서 아까처럼 닦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타공이 안되어있죠 그래서 직접 뿌리셔도 되는데 보세요 <웃음> 여기 끝부분만 닦은 거예요 닦이지 않은 부분으로 한번더 마무리 그러면 이 부분은 매트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고압세척을 맨 처음에 프리워시로 진행하시기 전에 버킷에 물을 받아두고 카샴푸 프리워시 압축분 무기를 준비하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먼저 이렇게 버킷이 있죠 안에는 그립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밑을 빨래판입니다. 이 버킷은 18L 버킷인데 물을 계수대에서 먼저 받아 주세요. 그리고 압축 분무기도 케미컬을 희석하기 위한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 이거. 오. <웃음> <웃음> 0.5L, 1L, 1.5L, 2L,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프리워시 케미컬 희석을 10대1 정도로 합니다. 물 1L에 케미컬이 한 칸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량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거는 1L를 넣었을 때 압축 효율, 그러니까 분사효율이 제일 좋습니다. 이제 미트워시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할 텐데 칼샴푸가 있죠? 이거는 파이어볼의 PH3 산성 칼샴푸예요 뚜껑을 열고 봉인실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캡으로 돼 있죠 한번쭉 보통은 계량컵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계량컵은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거한천 원짜리 정도 준비하시면 세차 생활이 굉장히 윤택해집니다 짜실 때 이렇게 한번쭉 하면 50에서 많게는 100ml까지 나온다 잘 닫아주시고 카샤프는 세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압축 분무기에 프리워시를 넣어야 되는데 이 프리워시가 뭐냐 우리가 설거지하기 전에 애벌분리기를 하죠 그래서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내기 위한 케미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비 세정을 도와주는 케미컬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어볼의 바인더 프리워시인데 중성 제품이고 이렇게 자. 독한이 올라갔죠 이렇게 세정제 부분들을 씻어주시는 게 보관에 유리합니다 꽂으세요 돌려주고 이거는 꽉안 잠기면 공기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밀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파란 버튼 있죠 그리고 앞에 분사노즐 있어요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연락에 범빙 해줍니다 언제까지? 뭔가 움푹 안 들어갈 때까지 자 보세요 뭐가 이제 안 들어가려고 하죠 너무 세게 하면 압력에 의해서 터지니까 조심하시고 압을 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품이다 거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압권을 들어주세요 네, 여기 꽂아보세요 어? 저 이거 봤어요 딱 꽂고 계세요 네 누르겠습니다 자 거품이 안 나죠? 네 당겨주세요 낼게요 없어. 자 거품이 막 나기 시작하죠 네쭉 당기세요 다시 스 이렇게 표면과 가까워질수록 거품이 네. 더 풍성하게 나니까 네, 그걸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뭐가 안 일어나죠 네.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거품이 계속 생성되고 있어요 보세요 아, 네. 맞죠? 뭔가 뽀글뽀글 올라오죠? 자스타 이제 끄셔야 돼요 왜냐 여기 안에 있는 거품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좋아요 세종제가희석돼 있는데 희석비가 흐트러지겠죠 네. 음. 신기하죠? 완전 신기해요 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어, 여기 예비세차 버튼이 있죠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데 이제 고압수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오염물들을 떼어낼 거예요 네. 세차의 기본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먼저 나갈 방향을 통해서 나가는 손잡이를 놓으면 물이 약하고 또면은 보압이에요 그리고 줄은 뒤쪽으로 할 필요도 없고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같이 동시에 파지를 하는 겁니다 혹은더 짧게 요렇게 하면은 줄이 차의 표면에 닿는 일이 없겠죠 맨 상부부터 거리는 한 20cm에서 30cm 한쪽 방향으로 오염물을 날려버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부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잡고 편하게 방향으로. 딱 잡아야 돼요? 네 <웃음> 오. 힘들죠? 네, 이게 생각보다 제 몸이 뒤로 나가요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처음에 하시면 어디부터 쌓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루프라인에 따라서 위쪽을 먼저 세정해 주시고 프리워시를 하는 거죠 고압수로 그리고 하부에 몰려있는 이 오염물들을 같이 날려주는 겁니다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같은 방향으로 맞춰서 하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도 틈새가 있죠? 이런 곳 여기 이런 곳 이런 곳 맞죠? 이런 곳은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프리어시? 어 맞죠 맞죠 프리어시를할때 이렇게 미세하게 나가가는 게 있고 앞에 부분을 돌려주면 이렇게 나갑니다 잘 조절하셔서 요 어, 정도가 딱 좋아요 너무 미세하게 분사되면 그걸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았게 됩니다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케미컬의 손실도 있겠죠? 네. 음, 그리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이렇게 크리어씨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염화칼슘을 맞은 차량이라든지 오염물이 좀 심한 차량들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음. 하시다가 나가는 압력이 약하다 하면 압축을 다시 해주시고 또 이렇게 돌리고 음... 위에서부터 해야 될까요? 아래에서부터 네. 해야 될까요? 위에서부터요 맞죠? 위쪽으로 네. 한번 뿌려보세요 너무... No. 높죠? 이 차가 잘 못된 것 같네요 <웃음> 아, 너무 과옥하다 이거 잠시만 요거는 아, 제가 하겠습니다 아 너무 과옥하다 이거 너무 높다 저는 이렇게 까치발까지 들었는데 안되네요 그러니까. 자 옆면은 도비씨가 해주세요 네. 자 여기 옆면을 쫙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적정 시간은 어, 마르지 않는 정도 바람이 불거나 자연적인 요소를 가정했을 때한 어, 3분 이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고압스를 그 사용하기 전에 프리워시를 먼저 하셔도 좋습니다 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무한 짬이 있으니까 보기는 많이 봤거든요 <웃음> <웃음>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케미컬이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오염물을 끌고 내려가요 그리고 불려져요 이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오염물을 효과적으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뭘 해야 될까요 도비씨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을 한번더 뿌려야 될것 같아요 고압수를 아. 어, 근데 그 전에 휘을 할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제가 볼땐 불가능인데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웃음> 케미컬이 마르면 네. 안 돼요 아. 마르게 되면 아, 네네네. 어, 중성은 상관없지만 네. 알칼리나 산성 같은 경우는 네. 음. 자국이 남아요 음. 네네네. 그런 확률이 너무 크고 그래서 먼저 헹궈주고 난 뒤에 피를 땅에게 낫다. 아 좋아요. 헹궈야 내 되겠죠? 이미 한번 프리워시로 기본적인 먼지나 오염물들 다 걷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미트질 전에 최대한 스크래치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물질이 도장면이 남아있지 않게 할수 있다. 맞죠, 도비씨? 네. <웃음> 여기 주유구가 있습니다 여기 안쪽도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요 미트 워시를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리워시끝자 이제 휠 세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휠브러시는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섬유 재질의 브러쉬를 쓰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안전성의 이유입니다 젖병 소독 같이 되어 있는 그런 솔이 있어요 그걸 쓰시면 하다가 다 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안경을 끼는 이유도 있고 이렇게 담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막 이렇게 틀어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살짝 열어주고 이렇게 앞을 맞춰주세요 네. 그리고 잠궈줘요 그러면 딱 정렬이 되겠죠? 뿌리기 편하겠죠? 맞죠? 먼저 타이어 쪽에 뿌릴 겁니다 자 이렇게 땡기다 보면 나와요.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꼭 세게 안 하셔도 되고 거품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갈변이 바로 나옵니다. 오, 색깔이 맞죠? 벌써 변해요. 색깔이 변하죠. 네. 근데 혹시 고... 마이크 꼬르륵 소리도 들어가나요? 배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아 괜찮아 괜찮아. <웃음> 오 그렇죠.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갈변이 막 나오죠? 오... 갈색으로 막 미친듯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지만 맞죠? 이럴 때이휠 브러쉬가 있다면 하... 케미컬은 무조건 물이 있어야 반응을 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맞죠? 거품이 살라면서 때꾸정물이 그냥 줄줄 흐릅니다 근데 난 이거밖에 없어 괜찮아요 이것도 역할을 해요 음... 이해 했죠? 이렇게. 야 저렇게 해서 무슨 타이어 세작을 하냐 하는데 기본적으로 케미컬의 성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도 충분하다 안쪽으로 한번 뿌려보시겠어요 그럼 음. 네. 응. 혹시 이런 거는 주기는 어느 정도 한 번씩 해야 되나요 매번 세차할 때마다 하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휠러트가 있는 곳 떼가 고쳐 떼기 쉬운 곳그 다음에 외부림 이렇게 기준으로 하고 나 이렇게 하면 양이 감당이 안될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썼는데.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휠 브러쉬에다가, 물을 묻힌 상태에서 거품을 이렇게 묻혀요. 그리고 넣은 다음에, 어, 돌려가면서 안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때가 막 나오고 있어요. 맞죠? 와. 어, 요렇게. 요렇게. 색깔이 아. <웃음>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어요. <웃음> 이렇게 자 손목 스냅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토비 씨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안쪽도 구석구석 얘는 눈으로 바로 보이니까 네,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고른 곳은 그렇게 딱지 말고 네. 돌려가면서 돌려보세요. 맞죠? 아, 오, 오. 맞죠? 네. 이렇게 돌리고 거기는 쑥쑥쑥쑥 넣고 밀착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뭐든지 그리고 안에 이렇게 돌려주고 음 외부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정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닦이지 않은 부분들은 고압스를 이용해서 세척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휠하우스 짝 뿌리면 플라스틱 테림으로다돼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깔끔하게 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뒤로, 앞뒤로, 음. 앞뒤로 하면서 위아래, 위아래. 오케이. 바로 이제 한번 헹궈볼까요? 네. 자. 고압수로 뭐 휠을 헹구실 때는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헹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치면 받지를 않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헹궈주고 여기 이런 부분도 반대쪽에서 그리고 끝났습니다 자밑 미트를 리바이브 거죠 요렇게 꺼내주시면 요게 패드가 있고 글러브 형식으로 넣어서 하는 게 있고 넣습니다 그냥 넣어서 흡수를 시켜주세요 네. 지금 니트리 장갑 밖에 없는데 세차용 고무장갑이 요만큼 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끼시면 좋아요 이렇게 손목에 걸어서 이탈이 되지 않게 왜냐면 딱 바닥에 떨어지면 더러워지니까 이렇게 쓰는 걸로 안전하게 자, 자 흡수를 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샴푸가 기본적으로 유난력이 있기 때문에 가을안 주고 이렇게 흔들면서 네,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렇게 나눠져 있죠 다 구역이 한판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한판 하고 나면 어떻게 하냐 다시 헹궈줍니다 자 아래에는 그립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넣어서 바닥에 비벼요 자 이거를 어떻게 비비는지 물속에서 비볐는데 자 이렇게 비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오염물이 탈락이 돼서 아래로 들어갈 거고 이렇게 흔들다 보면 물에 와류가 생기겠죠 이거를 밑에 판이 막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염물들이 이물질들이 아래에 갇혀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위쪽 거품 그러니까 세정제가 있는 그 물들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도장면의 스크래치 없이 안전한 미트워시를할수 있다 자 도비씨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초보예요 아까 알려드린 방법 기억하시죠? 네 이렇게 오케이. 해서 닫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프리워시 했잖아요 네 그렇죠 꼭카 샴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프리워시는 물리적이 아니라 비접촉으로 하는 오염물 제거 방법이고 이 미트워시는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세차의 곳은 지금 하고 계시는 미트워시예요 이게 아니면 오염물이 완벽하게 도장면에서 탈락되지 않아요 오염물이 덜하다면 프리워시를 제외하고 카샴푸만 메인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미트워시의 이 카샴푸 카삼... 카샴푸 성분들도 <웃음> <웃음> 핫산 아닙니다 핫산 친구 카샴 <웃음> 삽... 어, 어. 신체적 한계가 왔어요 아 신체적 한계가 왔다 세차장에는 거의 다 이런 사다리가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타고 올라가서 해보세요 오 좋아요 좋아요 편해졌죠? 네, 네. 오케이 자, 옮겨가면서 세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뭐 샴푸라든지 이런 게 묻었을 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사고 주의하시고 천장있죠? 루프 루프는 사다리 타고 와 산다 산성 칼샴푸를 쓰는 이유는 어, 이 염화칼슘 같은 경우에는 산성으로 이루어졌지만 기존에 뭐 장마철에 워터스팟이라든지 비를 맞고 그냥 냅뒀다든지 방치하면서 생기는 그런 물자국들이 있어요 물때 그런 것들에 유효하다 손이 타들어가는 그런 산성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상부에서 화보로 내려왔는데 오염물이 왜 그리카드가 필요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시죠 이렇게 헹궈요 빨래판처럼 비빈다고 했죠 그래서 진한 색의 미트보다 이런 밝은 색 계열의 미트가 훨씬 더 확인하기 용이하다는 거 깨끗해졌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한판 한판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도장면에 스크래치 없이 완벽하게 세정을 끝낼 수 있다는 거자 이제 헹궈 보겠습니다 이헹굼도 위에서 아래로 아까 처음 프리워시 고압 세척 할 때랑 동일합니다 저는 익숙하니까 한 손으로 좀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넘어갔겠죠 그럼 이쪽으로 또 유리막 코팅이나 이런 걸 먼저 시공하시고 신차를 뽑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맡긴 유리막 코팅을 소실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산성 제품을 이용해서 미네랄을 제거함으로써 비딩이 살아나고 발수를 깨끗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여어거는 이렇게 있죠 전체적으로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본드라잉을 타워로 올려서 하기 전에 틈새를 먼저 하셔야 두번세번 번 닦는 일이 없다는 거 물이 막 나와요 어떻게든 막 나오는 곳이에요 이런 틈새 있죠 이런 곳을 위주로 공략을 한다 빠르게 여기를 할 때는 살짝 당겨서 그렇게 하면, 틈새 에 있는 물기들이다 떨어져 나오겠죠. 네. 맞죠, 나오죠. 이렇게, 뭔가 요철이 많은 부분 위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페인트 도장면만 드라렇타이로 빨리 끝낼 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안에 엄청 물기가 많습니다 겨울철이잖아요 그때 한파가 아마 마이너스 16도까지 내려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여기가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유구 뚜껑이 안 열리더라고요 싸서 물기를 다 없애준다 자 토비씨 이제 드라잉을 한번 해보셔야죠 이이브 드라잉 터 엑시몬크님의 채널을 빼놨습니다 <웃음> 뭐지 <웃음> 오. 우 유리창부터 왜 닦을까요, 더비씨? 창구에 있으니까? 음, 아니에요. 그럼요. 타월은 말라져 있고, 네. 말랐잖아요 그리고 유리는 물기가 있어요. 유리를 물기 있는 타월로 닦으면 어떻게 돼요? 자국이 남죠. 아...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주고 도장면을 닦는다. 왜? 도장면은 나중에 코팅제를 바르면서도 닦으니까. 그래서 순서가 있다. 네, 닦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니, 오케이. 해. 오케이, 좋아요. 자. 깨끗하죠? <웃음> 한쪽을 위쪽을 잡고 네.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잡은 다음에 이거는 단면이에요 이 올이 있는 부분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뒤쪽으로도 쓰면 안 되냐 써도 돼요 대신에 물기를 흡수하고 나서 마지막에 좀잔여 물기를 닦을 때는 이 부분을 쓰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스무스하게 이렇게 살살 해도 물기가 다 닦이죠 네. 근데 이런 곳에 물기가 남아있어요 이건 워터스팟 물 때의 주범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준다 이렇게 그러면 안쪽까지 깨끗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코팅제를 여기 한번 도포해주세요 를 그러면 또 방어가 되겠죠 그렇게 디테일링 세차를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문이 동등합니다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플래시 바나나 브리즈 타이어 방택제 향이 정말 바나나 향이 나요 자 이렇게 뿌리면 이런 곳에 다튈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트리거를 붙여요 붙이고 쭉쭉쭉쭉 짜요 맞죠? 그럼 안 튀죠 흡수가 되고 타일광택제가 고무도 가능하고 플라스틱 트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하우스도 같이 이렇게 트림들을 코팅해 주시면 세차의 마무리를 즐길 수 있다 자.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셨죠? 자, 안 묻은 부분으로 이렇게 여기 묻은 요 광택제들을 깨끗하게 마무리. 코팅 업스를 바르고 나면 잔여 타월로 버리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더러워지니까. 얼티메이트 카나바 코팅 워스 저클래스제품바를 건데 내부에 이렇게 트리거가 들어있죠 네. 안전캡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꽉 눌러서 힘을 살짝 이렇게 두신 다음에 개봉을 하시면 됩니다 트리거를 넣어주고 잠궈주세요 그리고 이런 코팅제들은 쓰시기 전에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날아가죠 바람불고 하며 최대한 붙여서 넓게 본닛 기준으로 반판 정도 바를 수 있는 양입니다 자 펴발랐죠 뒤집어서 마무리 먹기. 자 처음에는 걷어내는 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진짜 광을 내기 위한 유리 보면 물기가 있으면 광이 안 나잖아요 막 자국이 났고 그런 기본으로 광을 내는 작업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당장 광을 느껴도 좋지만 보통은 하루가 지난 뒤에 광이 확 올라옵니다. 미끌미끌하죠? 네. 이 코팅제를 바르면 다음 세차 때까지 버텨주는 보호막을 하는 거예요. 음 음. 깨끗해졌죠? 번사 없이. 네. 마포라 글라스 클리너는 중성이에요. 그래서 내부 세정에도 안전하다. 뿌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자 뒤집어서 한번더 전체적으로 돌리고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축 분무기에 담겨있던 프리워시가 남았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버려주시고 요거를 이제 헹굴 겁니다. 이걸 왜 헹궈줘야 되냐면 세정제는 알칼리나 산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입어요. 그러면 고장이 나겠죠.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서 헹궈주고 밥을 채운 다음에 개수대 안쪽으로 뿌려주세요. 물을 다 빼주시면 끝납니다. 조립을 한 뒤에 보관. 밑에도 있죠? 잘 헹궈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혹시나 모르는 잔여 이물질이 다음 세차 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잘 헹궈주시고. 아랫면도 잘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여기 하단부에 이물질이 막 이렇게 묻어있어요 밑에 헹구기 전에 설거지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겉에도 왜냐면 차에 실어야 되니까 또 세정제가 남아있으면 좋지 않겠죠 브러시도 똑같이 모의 반대 방향으로 물을 싸줘 가지고 내부에 있는 이물질을 또 깨끗하게 이렇게 거품이 나지 않을 때까지 왜냐하면 여기 안에까지 거품이 다 생깁니다 쓰시다 보면 이렇게 막 올이 나와요 그거는 카트칼로 조금씩 커팅을 하시면서 쓰시면 더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붓을 최대한 털어서 그래야지 곰팡이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자 아까 밑에 물기가 아직 남아 있었죠 물이 막 떨어집니다 이걸 넣으세요 요거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넣어주고 닫고 처음에 잡아주고 보통 뭐한 30초 정도 돌려주시면 이렇게 꺼내고 물기가 다 제거가 됐습니다 자, 제자리 항상 제자리 드렁크에 넣어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세차 과정이 다 모두 다 모두 다 끝났습니다 도비님도 완전 생초자였는데 오늘 해보시니까 어땠어요? 글로만 읽다가 네.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진짜 쉬웠고요 굉장히 쉽게 셀프 세차에 입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엑시멈도 뭐 엑시마 크로 에디션 세트를 이제 초도 물량으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책임감도 좀 있기도 하고 초보자 여러분에게 세차 과정을 좀 세세하게 가르쳐 주는 콘텐츠 자체가 없었는데 A to the Z 약간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끝냈다는 거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 보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집에 가자! <웃음>